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네. 3천이상 수술비는 별도로 꼭 따로 가입을 하셔라. 음. 이세개가 있더라도 3천이상 수술비 꼭 따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22주일이 넘어서 3천이상 수술비 가입이 안 되더라도 3천이상 수술비 가입이 되는 보험사가 따로 있습니다. 음, 음. 음,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30세 만기로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세 만기로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하게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게 목적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30대 만기일 경우에는 꼭 N대수비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담보를 다 넣다 보면 은 나중에는 어, 내가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샘샘한 게한 건데 이 금액이면 내가 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럴 수가 있어요 N대수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험료를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 빼야 되잖아요 네. 질병수비는 빼는 설계사분들도 있고요 네. 1, 5종을 뺀는 설계사분도 있어요. 3개 중에 9전화를 뺀다면, 저라면, 엔데스비를 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엔데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큰 담보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뇌나 심장 쪽. 그런데 애기들은 확률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래서 빼도 무방은 하나, 내가 전환을 위해서 넣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나쁘지 않다. 네. 담보가 있어야지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납부와 유지를 다한 다음에, 어 나중에 이 보험을 그대로 이제 계약전환제도로 이용해서 전환을 하겠다. 전환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는 것도 네. 분명하다.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은 어, 엔드 수비가 안 들어갔다고 잘못된 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태아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워낙 태아보험 오랫동안 하셨고 네.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태아보험 요즘 전반적인 추세가 되게 저렴한 거 네, 싼거좀 네. 포인트가 가고 있다는 라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온라인상에서도 그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견해는 좀 당연히 저렴한 게 좋겠죠.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네이버에서 금액도 비교하고 하잖아요. 네.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싸구려를 가입하지 말아라. 음. 가성비 있게 가입해라. 그 음. 너무 들어서 어, 청소기를 산다 네. 할때 싸고 좋은 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지 싸기만한 거 싸고 품질 안 좋은 거 가입하지 않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태아 보험도. 싸고 좋게 가입을 하면 은 좋을 수 있지만 너무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은 싸구려를 가입하게 되세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은 나중에 해약하려고 또 가입합니다 결국에는 더 비싼 돈을 주고 가입을 하시게 되세요 어 그래서 싸구려가 아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시는 거에 집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싸구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죠? 공부를 하셔야겠죠 <웃음> 네 <웃음> 결국 은 공부로 비결되는 네. 네.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좋은 설계사를 만나야 되고 이두 가지라고 좀 보는데요. 자, 좋은 설계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 청구가 많은지. 음. 어,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보상 청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하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못 하겠으면 공부 잘하는 설계사한테 의지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진단비가 저렴하고 좋은 회사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수술비가 저렴하고 좋은 회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달 추에 보면 진단비도 또 암진단금도 또 여기가 싹또다른데도 네. 여기가 싹 이렇게 네. 돼서 설계을 받아 보면 여기 이거는 여기가 싼데 이것도 여기가 싼 그럼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통합 보험료가 좀 저렴한 데를 가입하는 게더 나은 걸까? 음 맞아 이거 사실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좀싼 대로 좀 여러 개 나눠서 하면 안 되냐 이걸 조합 설계라고 하잖아요. 조합 설계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보험사들이 요새 알고 있어요. 음. 조합 설계 한다는 거를.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막아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막아놨냐면 A라는 담보가 되게 좋은 담보다라고 할때 A담보 가입하려면 최소 5만 원 가입해. 이런 식이에요. 혹은 나 수술비만 가입하고 싶어. 수술비만 넣으려면 은뭐 7만 원 이상 맞춰놔. 혹은 사망보험금 2억 넣 이런 식으로 음. 어, 되게 조건을 까다롭게 놨습니다. 불필요한, 그러니까 좋은 담보를 늘려면 불필요한 담보를 무조건 늘수 있. 그 밖에 없게. 전 얘, 그는이 생각이 들어요. 허니버터칩 생각이 나요. 그때 어떠냐면은요. 허니버터칩 살려면 뭘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어 아, 어, 이거 사기 위해서는 얘도 같이 사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이에요. 허니버터칩을 사기 위해서 안 팔리는 무언가를 붙인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입을 원치 않는 거. 상해후유장애 80% 이런거 음, 상해사망 난 굳이 상해사망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많은데 또 수술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또 넣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보험사로 암진단비는 A보험사가 싸고 또 2대 진단비는 B보험사가 싸고 질병후유장애는 C보험사가 싸고 수술비는 D보험사가 싸는데 이네 가지로 나눠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문의가 와요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해 주고 싶어요. 저도 해 주고 싶지만 그게 보험사들이 그걸 다 막아 놨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한두개 정도 로 분리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두개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합리적인 수준은 두개 정도 네, 두개 정도. 만약에 내가 한 보험료 20만 원 30만 원낼 거다. 그러면 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7만 원이요. 8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예산이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보험서로 나누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어, 결론을 좀 짓자면 진단비보다 뭐 우선순위에 우위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특히나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보장의 구멍이 생기지 않게 보장자산의 어떤 전반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수술비 단뭐 굉장히 중요한 단보인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는 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 소비자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기준들이 모호함이 생긴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가지시고 맞습니다. 비교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어차피 고객님들도 설계사분들한테 설계서를 받아보시던지 상담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고객님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술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잡으시고 설계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나쁘지 않은 솔루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한 설계로 고객님들께 제대로 된 가입 기준들도 세워주시고 보상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정말 합리적인 보험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더 유의미한 정보들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